맛있겠다, 이거. 아, 이게 가을의 맛 아닙니까? 와. 이번엔 또뭐 하실 건가요? 저희 밭에 응.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, 옵션. 뭐 있죠? 옵션. 따라오세요. 궁금한데? 네. 자, 바로 밤나무입니다, 밤나무. 아 밤나무. <웃음> 오 오, 밤 열린 거 봐. 보이시죠? 네 그래서 네. 아무리 굳이 응. 딸 필요가 없습니다 응. 어떤 분들은 막 일부러 따시는데 시간 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자, 지금부터 주워보겠습니다 어. 네네네네네네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음. 여기 여기도 있 어? 짠. 아 오! 자, 잠깐 동안 이만큼 줬았습니다 오빠 밤 좋아하잖아. 어. 이거 이따 구워 먹자, 우리. 어. 자, 응. 자, 여기 있습니다, 이거. 아직. 응. 음. 그죠? 이 아직 안깐 거야. 아직 안깐 거. 네. 이거한번 까보겠습니다. 개봉식. 아, 아시죠? 공놀이 이거 이렇게 까는 거. 그죠? 양발을 양발로. 모아서 이렇게 음. 서 음. 하나, 둘, 셋. 짠! 와! 싫어당! 한 개짜리 한 개짜리 싫어당 싫어당 음 아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볼 좋아할 다어어와세 개짜리야! 아. 와있어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아, 이게 가을의 맛 아닙니까? 와~~ 음. 가을의 너무 맛!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아 euh 어... 여기 네라안궁이렇어여이또 있네. 이밤 you know <심> 네. <여기 또> 이만큼 가서 사무가 잠깐 다 밤? 그럼 음. 한 만원 넘게 줘야아 와... 만원이 뭐야 밤을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아요 아, 너아요 아, 너무 좋아 아, 아요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요자 너무 좋아 아, 이렇게 밭을 잘 사시면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맞아 옵션이 있습니다. 아. 여러분들도 풍성한 한가위 네,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늘 네, 건강하세요. 안녕. 밥 굽으러 가자. 가자. 오!